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향시장 김상돈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도전과 강인함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모두가 바라는 좋은 변화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파이 파이브 모두 함께 힘내십시오. 다 함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들어으면 좋겠어. 살기 좋고 모두 마스크를 벗고 편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늘 되스 모두 다같이 같이 함께, 함께, 함께 행복한 하늘 되세요. 같이 그리고 함께. 2022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건소도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는 호랑이 같은 멋진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번짝번짝한한 번쩍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2022년 파이팅! 어, 올해는 호랑이 때 맞아서 어, 호랑이 같이 표하는 어왕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합시다. 다 같이 화이팅! 리양드 화이팅! 다 같이,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우영 씨 건강하세요! 다 함께 화이팅! 다 같이 화이팅! 다 함께 화이팅! 우영 화이팅! 다 함께 화이팅! 다 함께 화이팅! 다 함께 화이팅!